긴파승도조일장하라. 긴이 긴밀히 꽉 승두를 잡아서 한바탕 공부를 지어라. 승두는 참선하는 사람은 화두 화두를 놓치지 말고 단단히 거각을 해서 공부를 잡두리를 해라 불씨 1번 한철골이면 이한번 뒤쳐서 차온 것이 뼛 속에 사무치지 않을 것 같으면 젠덕 매화 박비향이리요 어찌 매화꽃 향기가 코를 침을 얻으리요 되게 강추를한 뒤끝에 매화가 피어야만 그 매화 향기가 진동을 하는 것입니다. 추운 강취가 없이 겨울 날씨가 뜨뜻 마냥 이상 기온으로 뜨뜻해서 매화꽃이 싱겁게 피어놓으면 그 매화는 향기가 진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진을 하는데 화두를 타가지고 참선을 하는데 영 순일하지를 못하고 화두가 잘 들리지를 않고 어떻게 했으면 화두가 잘 들리며 어떻게 했으면 이 발심이 되어서 화두를 들려고 안 해도 재질로 잘 들려서 공부를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종종 어, 문의를 받습니다. 예, 화두가 화두를 타 가지고 아무리 공부를 하려고 해도 화두가 잘 들리지를 아니하고 생각이 맹렬하지를 못하고. 들으한번두번 번 들면 들을 때만 잠깐 있다가 돌아서 1분도 못 가서 또 화두가 안 들리고 이리 해서 이거 확 공부를 할줄 몰라서 그런 것이냐 화두가 나한테 맞지를 않해서 그런 것이냐 이리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저또딴큰심임님한테 가서 화두를 새로 타 가지고 또해보하니 새 화두를 가지고 해보니 그, 뜬금없이 그전에는 그렇게 들려고 안 해도 잘안 들었던 화두가 이, 묵은 화두가 생각이 나고 이거 새 화두는 그만두고 또 묵은 화두를 들고 한바탕 해볼까 또새 화두가 또 생각이 나고 이래서 갈팡질팡 이 화두 조금 들어보다 저 화두 좀 들어보다가 이것이 그잘안 되는 것이 업장이 많아서 그러나 이 업장 소멸하기 위해서 기도를 좀 해볼까 마치 어떤 사람이 월급만 받아 가지고는 살림이 도저히 꾸려 나갈 수가 없으니까 무슨 기회를 좀 해보자 기회가 기회를 하려니 무슨 장사를 조금 해볼까 밀수 장사를 좀 해볼까. 화장품 장사를 좀 해볼까? 이것 좀 해보다, 저것 좀 해보다 마냥 집에 붙어있는 날은 겨를이 없이 밖으로 밖으로만 돌아다니다가 살림도 엉망이고 개톤도 띄고 화장품 장사에다가 들켜가지고 들통이 나고 이래 해서 어 폐가 망신을 하는 그런 사람이 신문에도 가끔 납니다마는 참선 공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물을 파되, 한 우물을 팔지니라. 몇자 파다가 물이 안 나온다고 또 저만큼 옮겨서 끌적끌적. 조금 파보다 안 나오면 또 저가서 끌적끌적. 그 사람은 종례 물을, 좋은 우물을 만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열자를 팠는데 나는 열자를 파도 안 나오면 20자를 파고 20자를 파서 안 나오면 30자를 파고 기어고 바위가 나오면 그 바위를 떨어내고 이리 해서 다른 사람 집 우물보다도 훨씬 맛이 좋은 가물때나 가물 장마때나 가물 장마 때나 변함이 없이 솟아오르는 진짜 생수를 지하수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좋은 물을 만나려면 은 다른 사람보다도 몇 배를 더 파고 들어가고 바위까지 뚫고 들어갈 만한 그런 끈기와 용기와 참을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선도 그만한 인내력 끈기가 있어야만 어, 이 무량겁으로 얽히고 얽힌 생사업을 뽑아서 보리과를 증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열 잡하는데 자기는 겨우 서너 잡하고 그때부터서 물이 안 나온다고 짜증을 내고, 이거 우물 자리가 좋지 못해서 이러냐, 이러한 식으로 참선을 해가지고, 자꾸 화두를 바꿨었고, 그래가지고, 이 생사해탈을 기약할 수는 도저히 없는 일인 것입니다. 금방 조신신 법문 가운데 공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시로 닦아가는 실참 시로 오는 데 있어서 아주 요긴한 법문을 해 주셨는데 법당 공기가 너무 혼탁한 탓인지 모두 좋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냥 보통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면 은 멀쩡히 눈이 반짝거리고 잠이 안 오다가 삼선 법문만 시작했 다음에는 또 죽비치고 이먹고 만 했다 하면 눈이 슬 감겨가지고 아무 눈을 부릅뜨고 왼수 만난 듯이 이를 갈아붙인다 해도 또슬 죽비를 안 치고 이야기를 하고 앉아 으면 잠이 안 오는데 왜 죽비를 치고 이먹고 하면 잠이 오냐 이것이 대단히 이건 참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어떤 노장님이 하루는 찾아와서 이 참선을 출가하신 지가 그분도 근 20년이 된 분인데 미군이 스님인데 참선을 새로 시작해야 겠습니다. 조시스님께 계를 받고 불명을 타고 그래서 중이 되었는데 저 졸심 돌아가셨으니 청상 원장 시위만 의지해서 참설을 해야 겠으니 공부를 새로 좀 가르쳐 주시오. 아 그동안에 2 0년이란 세월을 선방으로 다니시면서 했는데 무슨 공부를 새로 한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저기 경상도 어떤 큰시님을 만나 배웠고 어떻게 해야 도를 빨리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여쭈어 봤더니 이제 앉아서 많이 졸으라고. 그, 참, 많이 졸라야지. 졸을, 많이 졸라야 하느니라. 이리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앉아서 가만히 옆에 사람보다 10년, 20년 공부한 구참 신임내 가만히 보니까 전판 죽비를 치니 치고 나서 5분도 못 돼야서 붙어서 졸기 시작하는데 방선할 때까지 그렇게 맛있게 자고 있단 말이에요 하하 저분들은 참 공부가 참 깊이 된 분들이로구나 예이 나도 안 봤다 잡아야겠다 앉아서 아무리 잠을 자려고 키를 쓰고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와서 애를 먹었다고 그럽니다 한달두달 어떻게 해야 이것이 잠이 안 오나 아무리 공을 들이받자 점점 잠이 안 오거든 그래 가지고 옆에 사람 누가 저 공부를 잘하나 아, 확실히 금방 된 시작한 사람은 잠을 안 자고 오래된 사람일수록 잠을 잘 자거든 그거 참 그래서 그 1년 이태 4, 5년 내지 10년을 걸려서 자오는 연습을 해 가지고 이제 겨우 잠을 나도 참 어디다 내놓더라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잘 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자랑 삼아서 그 새로 된 사람, 선배, 후배 모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떡 꺼내서 자랑을 했더니 아! 노신님 공부 그것이 아니에요. 잠자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 니가 모른 소리다. 내가 큰 스님한테 내가 들었는데 그럴 리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구참도또 뭐다 그렇지 않다고 그러거든.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또 다른 스님한테 가서 또 물어보니까 역시 좋은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확실히 그 좋은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제서 왔습니다. 입만 나자 노수 떨어진다고 이제 겨우 질러서잘좀 자게 되었는데 이제서 그것이 진짜 공부가 아니고 아니라 하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몸은 늙고 신경통으로 무릎은 쑤시고 하니 이거 큰일 나십니다. 큰 스님 한마디는 그 많이 졸래야 한다는 말씀은 웅이좀 들어 있는 말씀이지만은 하든지 앉아서 이목구를 열심히 해라. 아마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을 조금 어이쪽적으로 어 표현을 하셨던 모양인데 그 말을 아주 고지식하게 듣고서 좋은 것이 참선인 줄 알고 그안 오는 자를 억지로 십 년적공을 들여서 지를 냈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 혼침. 아니면 산란. 산란 아니면 혼침. 이, 중국의 고봉 스님이라고 하는 큰 스님도, 어, 내가 3년 동안의 도업을 성취하지 못하면 내가 차라리 목숨을 끊고 죽으리라. 이래 3년 사한을 세우고서 참선을 시작했는데 겨우 밥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앉아있을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잠이 왔어, 퍼 일어났습니다. 잠이 퍼 일어나면 일어서서 포행으로 포행을 하다가 잠이 깨지면 다시 또 포단 위에 올라가서 정지를 하는데 안, 앉으면 이 생각 저 생각 산란심이 퍼일어나고 산란심이 조금 가라앉을 만하면 혼침에 빠지고 이리 해서 그리고 화두를 생종하철에 사양하철가 어느 곳으로 부터서 어디로 부터서 내가 왔으며 죽으면 내가 어느 곳으로 가는고, 화두를 이렇게 하라고, 그 지도를 받아가지고, 아, 그렇게 화두를 하는데, 생각이 두 갈래로 갈라져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디서 왔으며, 이 세상을 살고 죽으면 어느 곳으로 가는고, 아, 이렇게, 이, 아. 이렇게 두 갈래 길로, 생각도, 이렇게 간추해지지를 아니하고, 아, 앉았다 하면은 혼침아이면 살란 살란아이면 혼침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 지낸 것이 어려덧 3년이라고는 세월이 지내가고 며칠 안가면 마지막 3년 기한이 차서 그날이 지내가면 천상 자살을 해버리려고 했던 그날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잡자 허기가 말할 수 없고 초조하고 불안허기가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경황 속에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데 에, 하루 저녁에는 꿈에 단교 스님이라고는 스님으로부터 어, 만법 귀일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느 곳으로 돌아가는 거이 화두를 해라 꿈에 화두를 타가지고 탔는데 꿈을 깨서 보니 그 꿈속에서 탄그 화두가 그렇게 성성하게 화두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들리라고 안해도 화두가 제재로 들어요 밥 먹을 때도 건성 똥 눌때도 건성 대중 생활 속에서 생활을해 나가는 데는 일체 건성이고 오직 만법규일 일기 화죠하나는 아, 어느 곳으로 돌아가는 고그 화두가 성성하게 들리는데 기가 막혀 하루 이틀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저녁까지 밤새 참뭐 일부러 딴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해도 딴 생각이 나지를 않고 오직 화두만 동러 하늘을 쳐다봐도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느 곳으로 돌아가는 거고 하나는 어느 곳으로 돌아가는 거고 땅을 봐도 화두, 하늘을 봐도 화두, 사람을 뭐 수백 명 사람 모인 데에 있어도 그화두 뿐이라고 그렇게 해서 6일 엿샛날이 돌아간 엿샛날 채 왔는데 예, 그때 달마심 제사 날을 맞이해서 어, 탑전에 제사를 4시에 맞이를 올리러 갔다가 오조법년 화상 영 탱화 예, 그, 찬이 있는데, 백년 삼만 육천일, 반복 원래 시작아니라 백년이면 삼만 육천일이죠. 백년 삼만 육천일에, 퍼졌다 어, 두집어졌다, 그 반복 건놈이 원래로 이름이로구나. 아그 개송을 보고, 확 철대오를 했습니다. 3년 동안 사안을 해 가지고 3년 해서 되지 아니하면 죽을 기한을 한 사람이 공부야 되고난 되건 등한히 지내지를 안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화두가 안 들리고 아무리 혼침에 떨어져도 단 1분 한 1초도 등한히 지내지를 않하고 계속 최선을 다해서 앉아서 잠이 오면 서서 거닐면서 화두를 들고 쭉 조림이 나가면 다시 와서 앉고 허기를 3년을 퇴근 안되은 한결같이 단속을 했던 것입니다. 이 공부는 잘 된다고 생각하고 어, 생각이 된다고 해서 잘된 것도 아니고 잘못 된다고 느껴진다고 해서 그 공부가 잘못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화두가 제법 잘 들리고 성성하다고 아, 화두가 참잘 들리는구나 이런 상태로 쭉 나갔으면 이런 생각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공부가 잘 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벌써 아, 화두가 잘 들리는구나 참 이렇게 좀쭉 나갔으면 그 생각이 벌써 화두를 놓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게 공부 옳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잘 되어도 좋아하는 생각을 내지 말고 아, 뭐 성성적적하게 화두를 들고 나가는 것 뿐인 것이. 또, 그렇게 잘 돼가다가 뚝 변해가지고 영 화두가 잘안 들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뒤틀리고 시간이 그 10분이 그렇게 지루하고, 어, 그런 때가 또 옵니다. 그러나, 그럴 때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야말로 내가 한계단 힘을 얻을 수 있는, 올라서려고 하는 그러한 고비가 바로 그 공부가 잘안 되고, 이틀리고 지루하고, 몸부림쳐지고 한 때가 그 중요한 고비인 것입니다. 그럴 때가 대단히 중요한 고비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시고, 조도 짜증을 내지 말고 허리를 쭉 펴고 단전 호흡을 하면서 이먹고 숨을 깊이 들어 마셔서 이먹고 하면서 이렇게 내쉬어 앉아서 쥐틀리고 답답하고 가슴이 미어질 것 같고 이럴 때에는 조용히 일어서서 밖에 나와 가지고 한 일자로 떡 노선을 정해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화두를 긁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신이 깨끗해지고 가슴이 좀 시원해지고 혼침이 없어지면 다시 또 자리에 가서 하고 아까 화두가 잘 들린다고 해서 기뻐하는 생각을 내서는 아니 된 것처럼, 공부가 그렇게 답답하고 지루하고 어 잘안된 때라고 해서 심술을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어 그래서는 아니 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잘... 지혜스럽게 그 마음을 써서 그 고비를 조금도 한 생각도 어, 후퇴하지 말고 어, 지혜롭게 마음을 써서 그 고비를 남긴다고 하면 은한 걸음 한 고동 공부가 수월한 단계에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장의 대해스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바로서 그잘 안될 때에 용심을 잘해가지고 단속을 해서 정진을 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고비요 거기서 힘을 더는 힘을 얻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간절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주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 간단한 맛없는 말이지만 그 맛없는 그 간단한 한마디를 정말 잘 잡두리해서 생각 생각 잡두리해서 거각해 그 나간다고 하면 결정코 그 한마디가 나의 무량급 생사업장을 무너뜨려서 보리의 과를 성취하게 하는 중요한 잠 열쇠요 관문인 것입니다. 이 무엇고 이 무엇고 하는 이놈이 무엇고 이 하는 놈이 먹고 처음에는 숨을 깊이 들어마셨다가 잠시 머물렀다가 내쉴 때이 먹고 이렇게 이숨 내쉬는 것과 화두를 예, 이렇게 합해서 어, 해 들어가면. 초학자도 비교적 쉽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전호흡과 화두를 함께 해나간다고 하는 것은 초학자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방법인 것입니다 차츰 차츰 공부가 기초가 잡혀서 익숙해 들어가면 구태여 숨쉴 때마다 화두를 들지 아니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 세 번마다 한 번씩 들다가 나중에는 다섯 번, 여섯 번숨쉴 동안에 한 번씩 들다가 나중에 참으로 더 익숙해지면 아침에 눈딱들때 입선할 때만 든게 아니라 아침에 눈딱 뜨면 벌써 그때 화두를 탁 챙길 줄 알아요. 딱들때 이모고 또서 화장실에 갈 때도 이목 뭐 세수하고 양치질할 때도 그때 이목걸을 한번 떡 챙겨보니, 찰탔때도 챙겨보고 시장 바닥에 시장을 가서도 화주를 떡챙겨보거든 시장에 가서 조심할 것은 돈 지갑을 잘단속을하고이목걸를 해야지 잘못하다가 그 쓰리꾼한테 떼껴가지고. 시장에서 이 먹고 하라 하더니 돈만 뺏겼다 이러지 말고 <웃음> 어 처음에는 이 화두를 들고 참선하게 되면 화두하는데 정신을 쏟다 보면 일상 그 생활하는 일에 그 혼란이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밭을 매는데 갖고어야할 곡식은 뽑아버리고 잡초는 남겨두고, 이런 수도 혹 있을 수가 있고, 그와 같이 일상생활 속에 화두로의 전념을 하다 보면, 어, 하고 있는 일에 차질이 오는 수도, 털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자, 자꾸, 자꾸 생활 속에서 공부를 익혀놓으면, 무심 속에, 속으로는 항상 화두를 화두의 의심을 관하고 있지만은 무심 속에 소지가 제질로 되고 빨래가 제질로 되고 밥도 제질로 밥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운전사나 뭐다 그 운전사 운전한 것을 보면 예, 왼쪽 발 오른쪽 발 왼손, 오른손, 눈, 귀, 전체를 다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야기 하면서, 한 손으로는, 어, 핸들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기아를 꺾고, 왼발, 오른발은, 그, 악스레따나, 아, 그, 그, 뭐다, 마대로 그러면 이놈 밟았다. 저는 밟았다. 자유자재로 하거든. 그것이 익숙해지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참선도 화두가 들려서 익숙해지면 생활하면서 화두가 되고 화두 드는 가운데 생활이 제절로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때 우리는, 어, 주의 환경, 모든 것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위를 요리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진을 하지 아니한 사람 어, 모든 주위에 노예 노릇을 하고 밖에 것이 주인이 된 참선을 하는 사람은 내가 주인이되고 모든 것은 삼난만상은 바로 나의 살림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살림을 하는 것이지 살림이 주인을 좌지우지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 자기 집 살림 종으로 붙어서 일체 모든 기구를 자유자재로 쓸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참선을 헌 사람이라야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사바세계가 이 삼남만상 두두물물이 다 나의 부하여 나의 가구요 나의 살림이 될 때에 바로 내가 이 우주법계의 주인이 되는 것으로서 이 세계는 그대로 놔둔 채불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극락 세계요, 깨달음의 세계요, 비로자나불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겨울도 물러가고 완연히 예, 봄 기운이 예, 돌아왔습니다. 어제가 우수어서 입춘 우수가 지내면 대동강물이 녹는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 환절기가 되어서 몸조심하시고 어, 이제 춥지도 덥지도 않는 이런 계절인 만큼 각별히 정진의 힘을 주시,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순경계 우리의 뜻에 맞는 우리 뜻대로 되는 그런 일을 당하면 좋아하고 우리의 뜻에 어긋나는 역 경계를 만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당장 남을 원망하고 자기를 한탄하고 삽시간에 불행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참선하는 사람은, 불법을 믿는 사람은 순경계라고 해서 그렇게 좋아서 날뛸 것도 없고 그럴수록에 더욱 근신하고 더욱 자중해서 이런 잘 수습해 나가야 할 것이고 더욱이 역경계를 만났을 때 이것이 이것이야말로 나의 인격과 나의 역량을 가름해보는 좋은 어, 관문이요 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허리를 쭉 펴고 단전호흡을 하면서 화두를 탁 들고서 그 어려운 문제를 에, 냉철하게 관찰을 해야 합니다. 그 역경계가 대인관계가 되었건 사업 문제가 되었건 또는 재산 문제가 되었건 또는 자손 문제가 되었건 부부간의 문제가 되었건 그러한 역경계 내 뜻에 어긋나는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더욱 마음을 안정을 하고 정신을 가다듬고 내 본심을 딱 챙겨가지고 관망을 한다고 하면 은 거기에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들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내 본심을 딱 챙기지 못하면 감정이 먼저 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이 발동을 했다 하면 이성은 숨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이성은 숨어버리고 감정이 발동된 상태에서 무엇을 보면 그 일이 절대로 옳게 보여지지를 않고 그러한 마음으로 일을 처리했을 때는 반드시 실수를 이중삼중으로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만나되 하나는 당장 그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리고 상대방을 원망, 하고 어, 감정이 발동을 발동이 되어가지고 어, 그런, 그렇게 일을 처리한 것과 한 사람은 하이 좋은 때를 기회를 만났구나 내 인격과 역량을 시험해보는 좋은 시험 문제가 내 앞에 왔구나 어디 한바탕. 이 멋지게 한바다 이것을 처리해보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 역경계를 다스린 사람과는 결과적으로 하늘과 어, 땅 차이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법을 믿는 참설을 하는 법보제자는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일을 이렇게 처리해 나가신다고 하면은, 이 세계는, 오탁, 악세의 나쁜 세계가 아니라, 도읍을 성취할 수 있는, 성취,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불보살이 계시는, 우리의 수도원이요, 선빵이요, 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과거에 그렇게 지어가지고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대단히 자기의 마음을 돌리는데 좀 효과적인 마음가짐이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의 도을 시험할 수 있는 나의 도를 이룩하는 불목간이다 여기에서 내가 거꾸로 져서 되겠느냐 이것을, 이것에 을이것 내가 져서는 되겠느냐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어, 보다 더 강력하고 용기와 지혜를 가져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우리가 이 사바세계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서 어, 아주 상식적인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어,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 이러한 마음가짐을 활용을 해 나가시고 실천을 하신다면은 어, 사람이 사람됨이 차타가 공인할 만큼 달라져 가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벌써 정월 보름에 해제하고 열흘을 지내가지고 정월 관음제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가 물 흘러가듯이 세월이 이렇게 덧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있었던 사람이 오늘 없고 오늘 같이 담소했던 사람이 내일은 황천객이 되고, 어, 그렇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히게 무상한 것임을 세상 느끼게 됩니다. 작년 겨울에는 한국에 큰 심내가 몇분또 열반하시고, 그렇게 해서 해를 거두고 할 때마다 우리 지도자들이 이렇게 차례차례 가시게 됩니다. 어쨌든지 금생에 만나기 어려운 사람 몸을 받아놨고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나. 만났을 나만때 다른 사람은 죽어도 나는 아직 죽으려면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한 생각 일어났다. 꺼지면 그것이 벌써 한번 죽었다가 태어났다가 죽은 것이고 다시 또한 생각 일어났다면, 일어났다가 그 생각 꺼지면 그것이 또한 생이 진행한 것입니다 일념 일념이 바로 생사윤회인 것입니다 그 일념 한 생각 한 생각의 생사가 결국은 이 몸띵이의 생사와 직결이 되는 것이고 아가서는그한 생각 한 생각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무량겁 생사윤회를 한다고 하는 것을 르누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은 이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